뭐가 가장 크지? 여기서요? 탄 응. A가 아니라? 그렇 B. 어, 오늘 너무 잘한다. 짱짱짱. 머리속으 그려가지고 아주 잘하네. 여기 예외구간, 예외구간. OF 예외구간. 여기 음, 음. J, 이온화 에너지 예외구간이잖아. 응, 음, 네. 음, 네, 맞아요. 그륭해1 네. 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훌륭해. 어, 점점 늘고 있어. 어려운 문제 쭉쭉 열습면되다 근데 이거. 이거는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해봐, 해봐. 이주기 원자에서, 전자, 아 전자껍질, 아, 전자껍질, 원자, 전자수가 X일 때, 최후 에너지는 급격히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음, 그냥 여기만 보면 일단 모르겠죠? 그리고, 이주기, 그럼 아, 이거 전자껍질 수가 X일 때, 그럼 여기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지 역시 잘해 기억맞고 그 다음에